개그맨, 이재형과, 양경태입니다. 양경태입니다. 우리 둘은, 어, 한달 뒤에, 몸무게를 재서, 저는 4kg를 빼고, 양경태는? 7 k g 에 7kg를 빼기로 했습니다. 만약, 어, 목표치 도달하지 못한다면, 빗자루, 마대자루로 다섯 대 맞고, 5만원 주기로 했습니다. 자, 몸무게 재도록 하죠. 양경태입니다. 올라가 주세요. 어, 104.1, 이재형입니다. 어. 89,006. <웃음> <웃음> 열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복싱을 배우다. 양경태도 함께 했죠.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복싱 클럽으로. 고고고. 아, 이제 하였어. 동교중대 그 21제이다. 기다리, 줄로기잖아, 그러지. 기다려. 총 풀렸습니다. 3분 동안. 너무 싫어 이거야. 이 글러브는! 이 글러브는! 세피구만! 아... 쉬... 원초 원초! 아... 여기는 연남동! 연수로 파트! 이상한 비행물체 출현! 안녕! 살 빼자! 우리 한달 동안 뭐한 거니? 다음 달에 꼭 빼자!